부드러워요? 응 촉촉하고요? <웃음> 오 <웃음> 어, 예뻐 너무 아, 예쁘다 나도 말씀드리자면 어, 엄마 로션 턴 나한테는 이, 이런 거 좋아요. 촉촉하고 <웃음> <착착하고>. 해. <웃음> 32,000원 얻겠다. 38,000원. 38 뭐? yeah, 혜리 32,000원 할때 엄마 38,000원 할게. 혜리 32,000원? 엄마는 38,000원일 어? 어? 32 32 38것 같아. 검색해봐. 혜리는 음. 몰라. 나도 몰라. 뇌도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음, 뇌. 뇌! 뇌! 우리 머리에는 뇌! 뇌는 무슨 일을 해요? 아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정리하고 이런게 해요 오 바이바이. 그렇구나 아, 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발버스나 대장군은 아, 괜찮아? <웃음> 대장군이 살균약 바이러스는 아프게요. 우리 친구들 오된 음식을 먹었고 상하음식을 먹었나요? 네, 맛있어요. 그러면대장님 음. 들어 그 몰라 더 설설하게도 오네요. 야, 정말요? 네. 그렇구나. 감염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염바이러스 아무도.. 어.. 어라 아무도.. 아.. 음. 먹어도.. 먹이.. 뭐.. 혼.. 하고싶은말이 뭐야? 상관음식이나오대대음식이 먹었어 그런데 아무도 안에는 피자 하나를 조금 먹으면 감염 바이러스가 있을걸래요 아 그렇구나 새거가 아닌 그냥 밖에 나와있는 그런 피자를 먹으면 감,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군요 응. 그래요 감기 바이러스이기려면 <웃음> 네? 맛을 꼭 착용하고 네? 놀고 음. 밥 먹고 더운 소꼭지 안파고 깨끗해질 수또대장균모못넣 김치 김치 유산 균꼭 챙겨 먹고 김치를 먹고 나서 퓌 깨끗해질 수 있고 또 치카치카 하면 돼요. 아, 그러면 세균 없어, 아, 세균이 안 들어오네요? 음. 그러면 우리 뭐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음. 피곤하신가 봐요. 음, 엄마가 그럼 서진 뭐 님하고 내가 애들한 거데. 학생여러분 해리여러분들네 네. 오늘은 바이러스에 네. 대해서 배울거예요네 바이러스는 네. 어떤거죠? 나 슬퍼 안키면 바이러스가 되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몸뭐 건강해지도록 잘 먹고 잘, 쉬, 잘 쉬고 잘 먹고 더러운 손은 꼭 안타고 또잘 놀고 <웃음> 잘 밥먹고 그손 이렇게 동작하는 거 보니까 몇번파 보셨나봐요 코땡이를 파 보셨나봐요 이렇게 동작을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파 보신 거 같은데 아, 아, 엄마 뭐죠 뭐죠 몇번 파셨죠 엄마 와봐 네. <웃음> 몇번 파셨어요 콧구멍세번 아, 세 <웃음> 음, 코가 이렇게 뚫리는 거 아니에요 이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코가 코구멍이? 봐봐서 이렇게 콧구멍을 봐보세요 짝짝인가 봐볼게요 아. <웃음> 다행히 짝짝이가 아니네요 이제 코를 파면 안될 것 같아요 코가 이만해질 수 있어요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미안해요가 영어로 뭐예요? 야우 어? 미안해 미안해가 영어로 뭐예요? 야우우 어? 미안해. 미안해? 아이. 아이. 엄마의 치즈 엄마의 치즈 엄마의 치즈 엄 엄마의 치즈 엄마의 치 또당했나또 당했네. <웃음> 누구야 그야지 아. 아빠 이 왜요 형 엄마가 엄마미션. 오늘 시작합니다. 모자 앉아 있어요. 네. 우와 사탕 공연이다 짜잔 공연 끝났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만아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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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앙어앙 <els> 아... 아아 그냥 안녕 끝났습니다 엄마 봐응 엄마 줘아니야 어? 아니 만 엄마 봐 이따가